울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울어입니다 울어 부러. 네, 아이고 오이울어세 안녕하세요 곽태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그동안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 어, <웃음> 계속 방랑 생활만 하기에 돈이 좀 부족해갖고요 일을 시작했습니다. 일을 시작한지 한 2주째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주말이고요 금요일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일하는 고 사장님 네분하고 같이 낚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고요. 앞으로는 어, 영상을 어, 캠핑을 가서 어, 주말영상 을 밖에 못올릴 것 같아요 주중에는 그냥 일하느라고 어, 일에 관계된거는 별로 재밌는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 피곤하지만 어,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, 피곤을 무릅쓰고 저 135마일 거의 200km, 200km 넘게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웨스트폴트. 거기, 거기 가서 낚시하는 영상을 담아서 올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영상. 앞으로는 주말 영상입니다. 주말 영상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일곱 <웃음> <웃음> 번 돌린 다음에 네. 밑에서, 그 다음에 밑에서 네. 밑에서 위에서. 밑에서. 넣으면. 뭐, 네. 예 네? 맞나요? 오늘 큰거 잡을 것 같아요? <웃음> 낮아요, 그럼. <웃음> 네. 이건 어디부터 커 보이는데, 오늘 근데 뭐 많이 잡을 것 같은데, 느낌에큰 것들. <웃음> 어, 이건 낮이셔도 될것 같아.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. 혹시, 크, 네, 그 자리입니다. 어제는 썰물이 돼갖고 한 마리 작은 거 잡았었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오. 이 정도면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작아서? 놔줘야지. 기준, 그 기준에서 약간 미친 것 같아요, 항상. 조금만 더 크면 킵해야 되는데. 작은 거 킵했다가 숫자 다 채워져, 그 일곱 마리 채워졌다가 큰거 킵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 <웃음> 점점 작아, <웃음> 점점 작아. <웃음> 무럭 선질합니다. <웃음> 무럭? <웃음> 아예 <아니>, 괜찮아요. <웃음> 네. 비닐이없어보이는데비닐이있네요 그리고 하실 때 이게 이게 날 따라. 예, 아까 찔렸어요. 어, 뭐. 조심하세요. 무슨 바늘 같아요. 네, 여기 어. 있고. 와, 이것도 저기 윙키 그 발톱까지 쫙나오네거네 이렇게 하면 나와요. 예. 매운탕 해 드신다 그랬셨죠 네. 해 먹고 해는 언제 어떻게 뭐 어, 언제 지금 지금 지금 해 해도 음, 되는 거예요? 네. 네. 어, 잡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. 조금 걱정되시면 한번 음. 얼리셨다가 몇 시간 얼리셨다가 그 다음에 녹혀서 저기 냉장고에 넣어놔서 녹은 해로 드셔도 돼요. 음. 수집에서도다 그렇한데요. 네. 해해할 때는 이거 껍데기도 다 벗긴다는 거예요. 네, 근안 벗기고 이렇게 그냥 비닐만 벗긴다면 음또 음. 비닐만 벗기고 플레이떠 가지고 음. 그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벗기는 거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똑꼬마 있거든요. 반 다치고. 아, 이게그레불라는 부레, 거는 게 되게 오래 만이라는데 네. 네, 이것도 제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면제당는거요렇게를 잡아 뜯고 머리는 별로 머리 안아요 끓일 네. 때는 맛 있어요. 머리서등비 네. 음. 다 잡는데. 급가요는거이는데 그그 이탕탕고기 있는 베이비는 컴포즈데 여기는 이렇게, 스컬은, 면 머리통하고 목랄까 뭐랄까, 뭐랄까, 뭐랄 방파제 에서요 아그 밤에 낚시해서 잡은 것들 입니다 제가 잡은 건아니고요자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 왔습니다 아, 좋아요 이거 말고 또 손질 안하고 한날 밤에 잡은거 손질 안한거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것도 하나 있고요 네. Dungeness. Thank you. you need a license to ca catch it. Yes car? you do. Yeah. It's how much is it? At 35 bucks. So like $35 and you're allowed to catch uh, six of these and mm -hmm. six Red Rock out here. It's got to be six inches from there to there. Yep. Make over there. Yeah. This is a Dungeness. Right? Mm. Dungeness. Nope. It's only five and three-quarter. Mm. Isn't that bummer? Ah, oh, crap He's small, he's small, he's small Come on